정체기 선빵 등산 정체기가 올것 같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이 등산으로 조진다. 할포대 없이 이정도는 이제 껌이지 아이씨 내가 이럴줄 알았어. 전날 대비 0.2kg 증가. 야야 거긴 안된다. 팔굽혀펴기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다. 자신감이 생기는 타이밍에 부상이 올수 있으니 조금 천천히 증가하기로 했다. 등판은 모자이크 안에도 좋네. 체중이 증가해서 그런지 백발탄 콤보의 영혼이 었다 전날 체중 감소가 갑자기 확 줄어서 정체기가 올것 같은 느낌이 왔다. 정체기 선 대응한다고 아침에 등산을 조졌는데 그냥 조졌네. 나보다 몸이 한발더 먼저 반응한 것 같다. 몸한테 비밀로 하고 운동했어야 했는데 어제 미리 말하고 운동해서 몸뚱이가 방어한 것 같다 저항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번엔 무조건 살 뺄거다 늦어질수록 서로 고통받으니까 좀 도와줘라 이 몸뚱아 너도 숨쉬기 편하면 좋잖아 숨쉬는 것보다 먹는게더 좋은가? Yes.